자, 하나, 삼, 둘.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지언정. 어, 나도 라인전 잘 찍는 애들은 그래서 자발로 선택을 하는 건데. 안 되지 않냐? 따라. 아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. <웃음> 아. 내 라인 저 어, 맞았으면 잡았다 진짜 기사단은 이제 우저수 없어 진짜 다행이다 이번 거 따서 자 가보자 선열 히드라 세릴다로 한번 해볼게요 아, 너무 감봤다. <웃음> 와, 씨, 아이, 자, 아이. 말도 안 되지 진짜 아... 뭐 이런 실수를 하냐? 아 진짜 와내 자신한테 화가 남 오케이 이런 실수를 함? 방금 닉만 가렸으면 그냥 율드댕이었어야 싸이라 해봐 싸워보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형들 가자 화풀이 좀 할게요 사일러스 잡아야겠다 아, 사이즈 똑똑한데? 스킬 안 빼네? 이를? 아, 풀 쓰겠다. 잡아봤자 뭐해? 스 수확이 없는데. 흔들리지 마라. 스킬샷 너무 아깝다. 근데 이게 확실히 선열이라 단점하고 장점이 있죠. 단점은 딜인데 장점은 이제... 상대방이 쉽게 못 잡는 거가 있죠. 까비 헬퍼 쓰겠네? 나이스. 와, 미드 완전 끝났다. 쟤 복구 진짜 안 된다, 저건. 아 미치겠다 아싸우 질거 아니야 나이스 어 빼자 빼자 <웃음> 무시해. 아씨꼈어 씨. 꼈어, 씨. <웃음> 이거 왼쪽으로 틀어야 돼. 집중하세요. 아 까비. 나이스. 빼자 빼자 빼자 빼자 빼자. 그래도 이코 나왔다 17분에 이코 진짜 빨리 나온거다 둘다 비싼데 저 이제 잘하면 안 죽을 것 같지 않아? 뭔가 느낌이 나네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방금 <웃음> 어이 졸라 센데? 나 진짜 못막을뜬 얘네? 어? 여기서 이제 세릴다를 갈까? 아니면 쇼진을 갈까? 여기서 이제 선택폭이 높아 세릴다 아니면 쇼진이거든? 공판? 그래, 니가 맞아야지. 좋았다, 이제. 하하하! 하하 아, 여기서는 불클이다. 자, 그 다음 불클, 세릴다. 막템을쇼진 가겠습니다. 그러면, 탱제드가. 됨나 사이드 이거. 진짜 운 좋으면 오대1될 듯? 야, 한번 해보자 이거 무리 한번 해보자 하고싶다 내가 안 된다 했지? 어? 안 된다니까 5대1은 5대1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5대1 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아시겠죠? 난가 버리지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